뭐아세요으 뭐? 뭐아 으아, 뭐아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으아, 아아 알아봐 엄마 저 통화 잠깐만 하고 올게 먹지 마 알았지? 기다려 먹으면 안돼나나나 아, 기다려 Gö국어. 먹으면 안돼 <신� quiere> 기다려 대리야 <신� hacen foul> 알았지? 아, 잠만 기다려 아. 통화하고 올게 아. 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돼안안돼 <illnesses> <Code> <surfing> 옆에 앉아 어, 어 먹으면 안돼 기다려 엄마 통화할 때까지만 기다려 알았지 먹으면 안돼아 약속 엄마 있다어 그래라 아 어, 기다려. 아니 아니 엄마가 안 먹어 애기 안 먹을게 애고 있을게 아이 그 가면 먹으면... 죽 거야 이여 먹고 있을 거야. 그좀 기다려 엄마 통화 다 되면 그 먹어도 되잖아. 혜리야 나. 혜리야. 기다려. 아니 갑자기 자리 바꿨네어 기다려 기다려. 아니, 안돼. 기다려. 엄마 그만 나올게. 어. 기다려 어? 먹지 말고. 어. 어? 아니 안돼. 아, 안돼. 아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 안돼. 깡데? 데 깡데? 데깡안 돼? 어깡다깡다안 먹고 기다데 깡데? 깡데? 어. 데 깡데? 깡데? 깡데? 아까 오늘, 음, 일단은 다 먹으지 마. 네, 잘 먹으니만. 그게 그래, 그렇게 먹고 싶었어? Mom too? o okay. too. What? e